아카카발 I am 프 r i t m a n Today's menu, 인도네시아 미코랭, 미코랭 라면을 준비했어요. 아, 요즘에, 요즘에 인도네시아 팬들이 많아져서, 인도네시아 팬들을 위해서, 어, 인도네시아 라면을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미코랭 라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,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집에서 먹어봤는데, 오, 맛있어. 김에다가. 김에가치 김치도. 두꺼운. 김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니까 잘 먹었습니다. 드리마까시 감사합니다. 인도네시아 말로요. 어 김이랑 삶아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. 김치는 굽고 있어야 되고. 오늘도 행복하세요. 안녕.